축 안녕하세요. 에디터 뚝입니다. 자, 그동안 2회에 걸쳐서 180만원짜리 컴퓨터 뭐 140만원짜리 화이트 감성 컴퓨터까지 뭐 조금 100만원이 넘는 가격대가 있는 컴퓨터들을 주로 다뤄봤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컴퓨터 견적이라면 할 수도 있,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0만원대 컴퓨터 견적인데요 어, 70만원대 컴퓨터 견적이라고 해서 어, 너무 싼 견적 아닌가요? 요즘에는 다 하이엔드 컴퓨터 막 좋은 부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굳이 이런 컴퓨터를 찾는 사람이 있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70만 원대 컴퓨터 견적을 왜 생각을 해봤느냐? 왜 이걸 받았느냐? 자, 이거는 이유가 딱히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찾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일단 뭐 고등학교를 같 졸업하셨다거나 대학교를 막 입학하시는 이제 뭐 학생들이라든지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든지 집에서 내가 게임을 즐기고 싶은데 뭐 pc방에 매번 가기는 그렇지만 어 간단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내가 롤이나 뭐 피파 오버워치 이런 국민적인 게임을 즐기고 싶은데 컴퓨터가 없어서 조금 아쉬우신 분들이 찾는 그런 가성비 컴퓨터 견적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받아봤습니다 오늘 견적을 신청해 주신 분도 이제 대학에 막 입학하시는 분 같아요 이제 아이디가 상당히 웃기는데요 이제 카드값조체리라고 이렇게 아이디를 자기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근데 아 잠깐만요 웃고 갈게요 잠깐만요 자 체리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제 견적 사연은 롤이나 어 피파4, 오버워치가 돌아가는 이제 가성비 PC를 좀 얻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자취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방에서 혼자 뭐할 것도 없고, PC방을 매번 가기는 좀 그렇고, 집에서 좀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체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대단한 견적일 필요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롤이나 피파4나 오버워치가 한 60프레임 정도 돌아가면 좋겠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사용을 함에 있어서 뭐, 추후에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조금만 염두에 두고 견적을 내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컴퓨터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램을 어디에 꽂고 뭐 부품을 어디에 바꿔 끼고 하는 것 정도는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견적을 좀짜 볼게요 자 일단 cpu 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성비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CPU 같은 경우에 이제 인텔 쪽을 게임 게임이니까 인텔 쪽을 고르자면 i3의 뭐 8세대라든지 i5의 8세대를 고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사실 i3 8세대나 i5 8세대가 어 이전에 이제 7세대 뭐 이전 뭐 5세대 뭐 6세대를 갔었을 때는 그렇게 좋은 성능이 아니었지만 8세대가 되면서 정말 가성비 가성비 꿀성비 cpu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cpu 중에 인텔 말고 또뭐 있습니까 amd도 있잖아요 amd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가성비 cpu 다라는 얘기가 많죠 물론 이런 단점도 있긴 해요 뭐 컴퓨터를 아예 처음 만지시는 초보자분들이라든지 뭐 아예 컴맹분들이 라이젠을 처음 접했을 때 바이오스 세팅이라든지 뭐 오버클락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대로 못할 수 있으니까 아예 무슨 뭐컴 초보들이 컴잘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AMD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점은 뭐냐 대다수의 컴퓨터를 사시는 분이 조립 컴퓨터를 사시는 분이 직접 조립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 조립대행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잘 아는 분한테 조립을 맡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대개는 돼서, 세팅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내가 손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크게 막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 고 했으니까 뭐 AMD를 가는 쪽을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어 제가 첫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AMD 같은 경우에는 AM4 소켓이라고 해서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이 CPU와 맞는 체결되는 소켓 자체가 AM4라고 해서 한몇 세대 동안은 계속해서 똑같을 거예요.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소켓이 계속해서 교체가 되면서 메인보드도 같이 갈아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AMD 소켓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같기 때문에 메인보드까지 굳이 교체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강점이죠 그래서 어 체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앞으로의 업그레이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AMD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비싸지 않지만 롤이나 피파4, 오버워치까지 커버가 가능한 라이젠 5의 2600 시리즈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인보드를 선택을 해볼 거예요.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AMD 시리즈를 골라서 저 가성비를 낼 거면 H가 그러니까 인텔을 골랐을 때는 뭐 H 시리즈 AMD를 골랐을 때는 뭐 A320 시리즈를 골라야 되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램을 뭐 한두 개만 꽂아 쓰실 것도 아니고 언젠가 뭔가 고사양 게임을 하게 되면서 그래픽카드라든지 뭐 오버클럭을 하신다든지 램 교체를, 하, 램을 더 늘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20이나 뭐 H310 뭐 이런 걸 선택을 하느니 차라리 보급형 메인보드 그냥 적당한 걸 끼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ASUS의 b 4 0 시리즈를 선택을 했어요. 뭐 일단 보급형 메인보드라는 게 강점이고요. 나중에 오버를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점 그리고 어 램이나 추 그래픽카드를 교체를 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게임만 하실 분이라면 은뭐 그래도 조금 한 1, 2만 원은 더 비싼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선택이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에이서스의 B450 시리즈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램이죠 램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이분이 뭐 어떤 컨셉을 뭐 선택을 하신 컨셉 견적도 아니고 음 다른 뭐 튜닝램 같은 거를 원하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싸게 살수 있는 삼성램 8기가 어, 를 사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어, 이 그래픽카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1050ti를 선택을 할거냐, 1060시리즈 선택할거냐 아니면 1050을 선택할거냐 이 부분이 가장 좀 까다로운 부분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060시리즈를 굉장히 추천을 많이 평소에 드리는 편이에요 1030이라 불리는 1060 3GB 모델 1060 1 0 6GB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배그 같은 경우에도 하옵이나 뭐 중옵 아니면 옵션타입을 봐서 무난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카드이기도 하고요. 1050하고 1060도 가격 차이가 약간 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뭐 싸게 견적, 가성비 견적으로 할 거면은 1060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롤이나 피파, 그리고 오버워치도 커버 가능하고 배그 하옵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1050ti랑 1050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결국 선택을 한건 1050이긴 해요 1050을 선택을 하면서 이글피카지 이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피파4라든지 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뭐 상업으로 놓고 돌렸을 때도 잘 돌아가는 편이고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FHD 사이즈의 모니터에서 뭐 나쁘지 않게 돌아가는 편이에요 뭐 약간의 로딩창이라던가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피파나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접속을 하면서 렉이 약간은 걸릴 수 있지만 인게임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화면이 뚝뚝 끊어진다든지 뭐 렉이 심하게 걸린다든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1050만 쓰셔도 저렴한 가격에 게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MSI의 GTX 1050 제품을 일단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SSD입니다. 제가 그동안의 견적에서는 계속해서 M2 사이즈 뭐 NVMe 280C 뭐 그런 이제 비싼 SSD를 추천드렸어요. 뭐 삼성 뭐, 960 EVO 970 예보 막 이렇게 좋고 안정적인 것들을 추천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좀 가성비다 보니까 내가 너무 그동안 비싼 것만 추천을 드렸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을 드려볼 제품은 마이크론의 크루셜 250GB 짜리 제품이에요 뭐 컴퓨터에 좀 견적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얀색 그 SSD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52,000원 짜리 제품이에요. 250기가 짜리 그냥 SATA SSD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싼 가격을 자랑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HDD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굳이 큰 용량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1 t b 정도 이 정도가 충분할 것 같아서 1, WD에 1 t b 블루 5300원 짜리 제품을 선택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안 남았네요. 자, 파워랑 케이스 두 가지가 남았어요. 파워랑 케이스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성비 파워의 대명사를 선택을 해볼까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어, 마이크로닉스를 이슈가 좀 있고 해서 선택을 안 했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게 조금 고사양의 견적에서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고 사실 이제 가성비 견적하면 무조건 마이크로닉스 선택을 하셨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고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500W짜리만 선택을 하셔도 될 거라 봐요. 그리고 뭐 나중에 추후에 1060, 6GB짜리 그래픽카드라든지 램 추가를 하셨을 때도 500W짜리로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뭐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더라도 마이크로닉스 500W짜리를 선택을 해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격 차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44,000원에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케이스가 남았네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 컴퓨터 견적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 RGB 펜이 예쁘게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또 포기할 수 없는 로망이죠? 그래서 대안케이스의 레인보우 넘버원 프라크릴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견적을 다 짜봤어요. 70만원짜리 견적. 사실 좀싼 견적이라서 설명을 많이 드릴 견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싸다고 나쁜 견적은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배틀그라운드가 나오면서 정말 최적화가 안 돼서 1080이나 1070뭐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PC방도 있었고 1050이나 1030이라 불리는 1060 3기가 모델을 쓰시다가 1060이나 1080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넘어가는 PC방도 많았기 때문에 뭐 롤, 피파, 오버워치만 하신다면 1050으로도 60프레임 방어가 가능하고 충분히 원활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으세요. 뭐 여담이지만 제가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i5-6600, 24GB 램, 그리고 750Ti를 가지고도 뭐 GTA, 피파 4, 롤이세 가지 게임을 다 무난하게 돌리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하이엔드 사양에 컴퓨터를 맞추지 않아도 충분히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사양이라면 이렇게 100만원 아래의 가격으로도 핸드폰 보다도 싼 가격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돈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잘 생각해보고 컴퓨터를 싸게 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70만원짜리 가성비 게이밍 컴퓨터 견적 어떠셨나요? 저는 어쩌면 하이엔드 컴퓨터 견적보다도 이 컴퓨터 견적이 조금 더 매력있는 견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뭐 앞으로라도 궁금하신 컴퓨터 견적이라든지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이나 기회가 된는 대로 바로 견적 내서 달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뚝빠